자, 우리는,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응? 음? 학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부로서만 끝난도, 끝나게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지금 한번 봐봐. 대학교 넣어가지고, 음?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거, 그 공부는 뭐 때문에 했노? 응? 지금 뭐, 1 0자도칠0백가리 그죠? 그리고 너 가지고 해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공부인 거는 전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 오는 날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내살아가는데이 도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도움이 돼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 수리멘토링 and 우리는 어떻게? 오기체질 이 네개가 여러분들을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그과정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준다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제? 우리는 한 개만 하자, 그제?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다 배우고 난 뒤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제? 돈도 벌려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은 동참을 해야만이 나중에 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았나요? 네. 음,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숫자, 운세, 우리는 DB를 우리는 완성을 했어.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모바일 외과 앱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마 중간에 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그거는 막 그렇다 그 치고 자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숫자 운세 DB가 넘어서게 되게 되면 정말로 운명주기 DB가 운명주기 운세 감정법 DB가 여러분들은 12월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앱으로 아, 2월, 2월. 2월 말 정도 되면 오픈을 하게 된다. 자, 어, 2월, 2월 말 정도 되게 되면 오픈되고, 이거는 벌써 오픈을 한 것이고. ,이. 자, 이 다음 단계를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 이까지는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거는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래야 자, 이거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밑에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이제는 단계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자, 여기 하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운명주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여기서 보게 되면 타고난 운명부터 공부에부터 시험에, 적성에, 사업에, 장사에, 개운에, 업장에, 말 전부 다이운명중기로쫙다 풀려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리기 싫어해가지고, 대충 해갖고, 이거 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나눠준 거같고 이건 대충 연습도 조금만 하고, 이거 갖고 막, 그어글 하면 그거 못 푼다, 이 말이야. 저거 다 풀는 거야 내가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다? 공부할 사람이 좀 DJ 하니까 내가 자꾸 쫑고 주는 거야. <웃음>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합의를두면 돈을 못 벌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안 되니 우리는 여기서 키오스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18개. 18개 우리는 DB가 완성이 됐고 자 이거는 16개 DB가 완성이 됐어 어마어마한 것이 만들어진거지 이런게 DB를 하면 종류가 다르겠지 자이 DB가 완성이 되면서 이것이 합, 합이 합 된다 합 이것이 합쳐져 갖고 우리가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변질하는 거야 자 여기 키오스크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변질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보면 뭐 다알 거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알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상담용으로 우리가 하는 키오스크도 있겠지만 첫, 첫 번째 숫자 원세를 가지고 우리 이건 핸드폰 점포 핸드폰 가게에 우리가 점포용으로 우리가 키워스것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다첫 번째로 자 여기 딱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자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싶다 막상 딱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핸드폰 뭐 아까 싶어도 고민을 하겠지 그치? 어떤 번호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번호를 을까뭐 무슨 때고 내생각대로할수 밖에 없다 이말 하자면 뭐. 아니면 저쪽에서 뭐 해주는 거 이런 번호 있습니까? 아니면 넘서는 전화번호 갖다 대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주에 맞는 내 사주에 좋은 핸드폰 번호들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키워서 그시기고장이있어 자 그래서 이것서 어떻게 돼요 이쇼스크 시스템에서 생렬 원리만 딱 치고 딱 하게 되면 남자 여자 용도만 딱 친다 용도는 핸드폰 보내도 용도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용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딱 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은 어떻게 이 번호들이 쫙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번호가 있는지없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자요 이런 용도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핸드폰 가게는 이것이 주종이에요 주 시스템이다 자 두번째 여러분들이 그뭐 미장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밤에 해봤자 밤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 네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미장원에서 뭘 하죠 수다 뜨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이 염색하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억수로 지루한 거야. 그래서 미상원용으로 하는 거야. 미상원용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웃음>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거 뭐고, 이거 염색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근래와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인기 있는 업종이 뭘까 음. 커피샵 아, 커피. 우리 없소니까자 커피 우리는 전문점이다 그제 커피 전문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커피 요즘 어가지고 커피는 자율 그거니까 오가지고막 시간을 엄청 늦게 끈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런데 그 속안에 응? 이, 우리가 수다 떠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지? 뭔가, 이, 심심하지 않게 이 도구를 제공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피숍에 필요한 용도로 우리는 키오스크 시스이 개발되는 거야. 자, 네 번째. 여러분들 혹시 만화방에 가본 적 있나? 아, 요, 근래. 나가들어서안 되겠다, 그지? 만화방에 가게 되면 이 무료한 사람들 책보고 막 엄청나게 한다 그랬어 이? 여러분들 보면 밤낮 24시간 동안 이거 한다는 말이야 그거 뭐 하루종일 그눈 아파갖고 그지 눈좀 식혀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 가서 맨날 놀기만 놀면 안되지 내가 뭐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국리도 좀 해야 되고 미래도 이렇게 닦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원에 한가 보자. 큰 병원에는 우리가 다섯, 뭐 아주까지 이러니까 작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 저 치과 같은데 가면 한줄서 가지고 뭐한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린데도 많이 있다 그죠. 맞나요? 뭐 가봤지.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무리한 게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는 이 오기 체질하고 붙어갖고 재미삼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이 병원. 이거는 개인 병원이다 그제 큰 병원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이 근래 와 갖고 심리 상담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다 그제 심리 상담에도 뭔가 좀 궁금해 그제 우리가 뭐 상담하는 을 자리면 심리 상담 센터도 우리는 이것이 할때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는 역학 상담치 철학원 같은데 이다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전과목을 다 배워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먹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용도로 키웠을 것이 됨이 지금 3월달 되게 되면. 3월달 되기 전에 오픈을 하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해갖고 내가 이제 다음달부터 대리점 모집을 하는거에요 이되지자 여기서 우리는 이 대리점 모집을 해갖고 사업설명을 해갖고 나는 먼저 에 돈을 많이 벌어야돼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쓸라고 하는건 내가 어디 쓸게고 술도 못먹는데 그치? 숨은 을 시간도 없는데 그럼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벌어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켜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아까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우리는 동시에 결합한 거라고 했다.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보자. 연세점에 가게 된 포스 시스템이나 거의 유사한 거야. 연세점에 가든 컴퓨터 갖고훅 찍고 하는 하면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기소 같은 데가게 되면 꾹꾹꾹 눌리갖고쭉빼는거 열차표 이거 뭐 조회하는 거이것도 전부 다키우시거 시스템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윤동의식 등치가 이렇게 커 보면 곤란하잖아 모양새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커피숍에 앉아갖고 여기서 둘이서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병원에 앉아갖고 구석에서 소곤소곤 하는 거 만화방에 앉아가고 심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든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키오스크 시스템과 우리가 이 시스템과의 차이는 차이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 이용이야 인터넷상에서는 단순 이용인데 이것을 키오스크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수익이 이로 가게 되는 거야 자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수위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중에 이것으로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돈 그냥 사용료 그대로 전부다 사용료일 뿐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탑재를 하게 되게 되면 게되 30%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30% 사게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뭐 알겠나 모르겠나 아온돈 주고 쓰는 거 하고 30% 세일하고 쓰는 거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그냥 요거는 앱으로 그냥 깜대 이것은 무료로 우리가 깔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 이것이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깔아야 돼. 여러분들 휴대폰에 아니면 여러분들 탭에, 아니면 이런 그 키오스크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탑재를 해야만이 우리가 가능할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카운터라든지 뭐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요거는 그것이 좀더 체크가 되는 거야. 그래야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는데 이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 18개와 이 16개가 여러분들이 상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완벽한 상담을 못하잖아요 개인은 읽으면 되는지만 은자 그래서 이 교수거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거 운명주의 딥이 이것이 말이 하게 되면 이것은 3월 말까지 이것을 만들어 갈 거라. 3월 중순부터 우리가 대리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대리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키오스크 시스템이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키오스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거야 그래 키오스크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핵계 정상 통계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망으로 돌아오면 안돼 그래서 직통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뭐 인터넷은 인터넷이지만 은 바로 다른 데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통계를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해 그렇게 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이 남은 교수권은 다 있는 거니까,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교수권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숫자, 운세, 이 DB를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만들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 좀 시원찮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시원찮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거는 열심히 이?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자 그러면 우리는 이이회이가있으이자이회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리점을 만들어 거는거야거 대리점. 이거 이거 이거 역에 우리는 대이점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업체, 업종, 우리는 가게 점포가 있다, 점포. 자, 그런데 가게 점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 키오스크 이런 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리점이 어떻게 되게 되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넣은 수익은 어떻게? 여기에 30%를 가져가고 내가 30%를 가져가고, 회사는 이 40%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장을 해도 회사에서 30%의 수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힘들다잉?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60%를 대리점에 다준다 그런 그 자체가 또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잉? 했지만은, 우리는 뭐, 이항 개발된 것이니까 이것이 크게 뭐 문제는 안되겠지 자 그래서 이 대리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리점을 해갖고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대리점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근데 지금은 샘플만 만드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는 각 지역별로 한두 개씩만 이제 샘플을 만드는 거야 자 한두 개 샘플을 만들게 되면 A라는 대리점이 있으면 이것이 샘플인데 여기서 우리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지? 충분히 수익이 발생돼야만이 우리가 본격적인 대리점 마케팅을 해가지고 하겠지. 그때 우리 대리점 지원 제도하고 뒤에 2차에 들어가는 지원 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 그지? 1차에는 회사가 일정 부분을 많은 것을 감수를 해야 되지만 2차부터는 이제 회사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지?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이런 것을 하던 투자 대비 투자 금액을 얼마나 빼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겠노? 야번 물어보자 내가 만일 돈을 투자를 했다 하면 그 투자금을 전부 다 빼내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나 1년 응? 1년 정도? 아 결국에 리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사업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1까지 어떻게 다도1 너. 그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을 우리가 건져 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면 1년? 1년 하면 되겠나? 1년에 번인 차들만 대성공했나? 나 그러면 우리도 1년 안에 성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계산상으로 계산도 없는 는그 사업 갖고 사업이 되겠나 그쵸? 여러분들은 꿈에 젖어 갖고 지금 어떻게 되면 내가 이거 상담하게 되면 줄을 설것 같아 참 웃긴 소리하지 말라, 그제 <웃음>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해가지고 이 돈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계산상으로도 해가 놓아야만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제. 충분한 노력을 해갖고 그 계산이 돼야만이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아, 그럼 꿈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뭐여거 공부 두 시간 해갖고 천하에 내가 최고의 그 도사가 되리라 꿈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제. 열심히 구조한 노력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리고 이 대인관계도 필요하고 우리는 너무 꿈속에 젖어갖고 사는 사람 같아 현실은 대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1년 딱 잡아본다 1년 아니? 우리가 키오스크를 해갖고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보고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대구 바닥에 한 두리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한 두리를 갖다가 사업설명할때 초빙을 좀 해오라고 하는 거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은 지가잘 이용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굳다야돼 어떤 명분으로 이제 맨날 그냥 비리비리하면 안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한 사람은 사업성이 별로 없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다고 판단했어 내가 이때 한면 했잖아 그제. 하모가그가 전부 다 헛다리 짚었잖아 그치? 나는 생각만 했지 전부 다 헛다리 짚었다 <웃음>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이제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내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수익이 생기는데 정말로 수익이 생길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큰 규모로 대리점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얼마나 의 수입이 대충 창출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예상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떻게 이 지역 대리점에서는 기오스크를 내가 100대라고 기준을 하고 내가 대리점이라고 생각한다 100대 정도면 우리는 이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100대 100대예요 자 그러면 이백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가 막그 차례 점포에 돈 받아오면 괜찮지만은 그 공짜로 깔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이 마케팅 비용도 있으니까 해야 될거아니야요 그치 자기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숍이라면 커피숍에 딱 설치해주고 커피숍에 수익금의 30% 커피숍에 주고 나는 30% 먹는 거야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이거, 이거 교섭관이 갖다 주는 데는 우리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초기에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면 새로운 부담을 해가면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될지, 뭐 샘플이 기 때문에. 샘플이 성공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회사에도 충분한 프랜차이즈 비용을 받을 수 있겠지, 그지? 맞나요? 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슨 프랜차이즈 비용이냐라고 지금 주지만 나불나불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가감한 이런 지원과 적의 노력과 합치 갖고 샘플을 딱 만들어놓고 이제 그것이 완성됐다 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비용을 우리는 회사도 버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100대 기준을 계산하게 을되게기때 내가 최선으로 회사에서 막 모든 걸뚜드고 하게 되면 100대 정도의 가격이 한 대당 한 30만원 꼴 정도 치겠더라 에?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모든 것을 광고라든지 이걸 다 부담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경비이거다한 대당 30만원 그러면 토탈 해봐야 우리 100대 해봐야 한 3천만원 정도 꼴이다 자 그러면 내가 설치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그렇지? 자 100대에 이 키오스크 시스템에 들어가는 우리는 요금은 세금 포함해가고 5,500이니까 한개 5,000원이다. 한번 보는데 5,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 키오스크 시스템에 하루에 딱두 개만 봤다 가자. 만 원치 밖에 수입 모르겠다. 그런데 갖다 놓으면 안 되겠지. <웃음> <그다워야지>. <웃음> 그러면, 그다 와야 된다. 그런데 그래. 우리 한대 하루에 두 개씩만 봤다고 생각하고, 24시간 동안에. 그러면, 주권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만 원이다 그쵸 그러면 요거 가격이 얼마고 백만 원이다 그치 그럼 내 수익은 30만 원이다 하루에 그죠 그럼 한 달에 90만 원이다 그치 900만 원이다 그죠 맞나 근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대리점 하는 사람이 이게 참 그 완전히 우리 이거 장사 밑가는 장사다 그제 이런 장사하면 안 되지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한열 배는 해야 되겠지 그제 그런 데만 갖다 주는 거야 그뭐 말이지 내가 꼴으면 그거도 있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갖다 설치하고 그거 안 되면 갖고 와야지 기계를 어뭐 용지가 원하는 거야 용지가 거기서 장나다 보면 되는 거지 어막 아, 아, 이. 이 인쇄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 까 굳이 재미로온데 인쇄까지 하고 가면 근거를 남아갖고 둘이서 궁합봤는데 이것이 나쁘다 해갖고 주나면 그게 좋나? 안 좋겠지 그리고 넘 거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보는 인쇄 해 주면 안돼 보고만 매일 정선은 안돼넘거같 갖다가 매일 정선하면 되겠나? 안 됐지? 아 본인 거뭐 우리는 본인 민정 이런 걸 없다 우리는 정보 아무것도 모른다 이 키오스크 시스템에서는 본인 인정도 없다. 그럼요, 그, 음. 그러면, 자기가 그 생년 한번 보는데 5천 원이라니까. 응. 어. 그럼 생년일 보고 5천 원 주고 본다, 예요 그럼 5천 원. 상담 한번 하는데 5천 원이다. 컴퓨터 상담. 한개 보는데. 한개 보는데. 내가 그러려면, 궁합 본다. 그럼 궁합 보고, 내 운세 본다. 평생 운 본다. 평생 보면 5천 원이다. 한 근데, 개다. 근데 사람들 좀 자기가 갖고 올 필요가 없는 자기 거보 보면? 아 자기 거를 우리로 모르니까 못 준다는 거다. 너무 그거 봐갖고, 너무 그거 탁 하고 생기 면뭐 하면 안 되겠지? 누구 말 때는 대통령 그거 해갖고, 대통령 그거 빼갖고, 들고 다니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건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냥 단순게 읽고, 외 갖고, 몇몇 갖고 가는 거야. 그 가져가라 소리 하지 마. 에 그거는 못한 역학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라. 알겠지딱 있는거 눈으로만 확인하고 딱 끊는게 뭐 이제 실때는데 카드가 잠금 받은 다든지 몇만원 저게 아이고 아니, 그아 그렇게 그보람 핸드폰 가게가 고지 여기 서 핸드폰 번호 딱 뽑는데 그거라랑5천원도 안주고 그지 핸드폰 번호 뽑는다 말이야 지금도 그냥 뭐 동부치 주고 3만원씩 상담을 하고 5만원씩 주는 사람도 있다 오면 지가 오갖고 그 갖고는 안되겠고 지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온다 해고 상담으로 갖고 5만 원씩 준다이 말이야, 3만 원씩 주고. 근데 그거 올라오 5천 원다른다이 말이야. 무료, 무료 상담, 그거는 제아 네. 잘하는 게고. 뭐. 타원이 다른데, 이, 이 그런 거하고, 뭐, 시집 끌려 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사물하지 마라. 아, 사물이 하고, 그래, 딱취급말 <웃음> 하지 마 아마. 뭐. 자, 여기서 우리는 최산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올리는 데 갖다 놓자는 거다. 에이? 그러면 이것이 10배다, 그제? 2 0거이다 20건. 술문과 정돼갖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1 0만이다그죠 맞나? 10만원 맞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매출이 천만원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갖다 한데 300만원 주고 내 네, 300만원 가져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 300만원이면 한 달에만 얼마고 응? 응? 9 0 아, 하루 300만 원인데, 상단이면9 그러면, 8억. 토요일은 뭐 되고, 토요일때장사안다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거 하게 되면, 이거는 한순간에 끝이야. 그리고 이거는 사업이니까 영원한 직거야. 이거는 대대로 먹고 사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게 되면. 그래서 사업은, 이거는 세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사업이다 아마 인간세상에서 처음일지도 모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번에 얘기했지 삼성전자가 해봤지만 은 남는 거 전부 다 퍼갖고 전부 다외국다 가주지 진손 돈은 게뭐 있냐 이 말이야 그 직원들 월급 좀 주는 것밖에 돼있나 전부 다 퍼갖고 다 갖다 주고 외국에 투자하는 회사들 다줄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까지만 하자 이거죠 이것만 딱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대리진 무죡할 때는 얼마나가, 시가가 얼마대 프랜차이즈 비용이 얼마나 되겠노? 한 1억, 2억은 되겠지? 한 달만 하면 이억는데 그럼 한 5억은 받아도 되겠지? 그치? 근데 5은 아, 그렇게 5까지는 받겠나. 아유, 유승무자 기고유승무잡기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샘플로 내가 지금은 이거지만은 지금은 이거지만은 다음 단계는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반풀비름물 짓을 말라고 하겠노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행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 종류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샘플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부산에 한두 군데, 대구에 한두 군데, 서울에 한두 군데 그것만 샘플로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한 달에 천만 원 올리면 프랜차이즈 비용은 1억이고 2천만 원 올리면 2억이고 3천만 원 올리면 3억이다. 그럼 이 불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우리 광고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을 회사도 이익이 생겨 돼. 처음에는 어? 회사가 돼주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해소를 해야 되잖아 경영은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샘플 대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무식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할 수가 대리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상담용으로 우리는 이거다 이거야 이거, 키오스크가 있는거야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결제한 금액의 난주 30%를 되돌려 받는거야 아니 근데 30%는 어디 가고 없지? 그것은 회사로 오는 거야, 아니? 회사로 오서 어떻게? 이게 또 고생한 사람들인데 나눠줘야 될거 그러니까 대리점에. 대리점에 어떻게 되냐면, 도심지 있는 대리점은 부가 좀 많을 거고, 수입이 많이 생기고, 누구말단 안동 같은 데 이렇게, 뭐저 영주 안동, 시진, 시는 시지만은, 이게 부족한 데는, 이게서 나온 것을 그쪽으로 좀 보태줘야 돼, 그지 그쪽에는, 지방, 지방에는 지방좀 보태주고 대리점 일을 하더라도 보태주고 도심 직근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고자 사니까 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스템들이 우리는 깔리게 되는 거야 이것은 삶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깔수 있다 자동적으로 다깔수 있다는 거다 이거는 앱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탭이든 앱이든 이제 무조건 다 깔리게 되고 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직접 까는 거야, 이? 뭐 자기가 뭐 직접 깔든지, 마케팅 도원을 해갖고 깔든지,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이세 개지, 그다음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체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수리 멘토리,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 힐링 레포트 하는 거. 이네 개, 네개 종류의 키오스크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해나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 일본으로 가게 될 공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웃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이 말이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간다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게 아니라 한 3년 전에부터 이야기해놨다.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왔다. 심리 테스트 하는데 이제 교육도 작년에 재학년이가 시기째 그래갖고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갖고 내가 포기한 거 아니야. 그치? 훈련시키자고 말았다만그 대단한 심리 테스트, 그, 그건데, 이 전문가를 양성을 못해갖고 내가 포기한 거야, 아니? 실시간으로 상담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지 못해갖고 그때 포기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교스꺼시스템이 동원하게 되고, 심리 테스트, 이게 교스꺼 시스템이 하게 되면 실시간은 뭐, 지가 보는 거는 지가 본 DV로 보는 거는 보는 거지만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심리 쪽만 상담을 해. 운세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심리 적인 쪽으로 바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 우리 테스트 키오스크가 이제 등장을 하겠지, 이쯤에서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는 뭐한 6, 7일 되면 안 나겠나? 8일, 늦어도 한 8일 정도 되면 오겠지. 그래. 수리 멘토링은 이제 학습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상담하는 거그 다음에 우리는 힐링 레포트 응? 리큐 시스템이지 아 그거는 더 빠르게 놓을 수도 있다 심인 테스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 그럼 오기 체질은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그 한의원 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들면 바로 그게 바로 접목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간야할 것이 아니고 한의사 쪽에서 간자를 하게 될 거예요. 키오스 거는 그래서 한 이번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월 말에 오픈을 다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가 갖고 물색을 좀 해놨다가 확실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대리점 확실히 잘할 사람 한두 명만 초빙해와요. 어, 기분이 33년 기분은 내가 뭐 손해 보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런데, 최선한으로이 기계가 한천대 정도는 동원해야 이 가격이 팍 떨어지는데, 뭐, 백 대, 이백 대 해갖고는 가격이 푹안 떨어져, 요 우리 탭한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시스템 비용은 11만 원이다, 11만 원. 그렇게 11만 원빼고 하면 은 20, 20만 원 선에 우리가 홍보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몰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자제한그 과정에서 그렇게 첫 번째 샘플 할 때만 이런 거예요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니다. 그런 평가를 딱 해갖고 그때는 뭐 프랜차이즈 비용이 이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그때 결정하는 거다. 만약에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수익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인데 넘길 것인가. 우리는 지역별로 강력시는 구단이 강력시는 구단이 나머지는 시단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강력시에서는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저 변두리 도시 있잖아 조그만한 도시 소형 도시에는 이게 대리점 하는 사람인데 좀 보태 줘야 된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 갖고 좀 보태 갖고 절로 넘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구 부산 부산에는 내가 간단설명하 준비를 하고 있고 대구 대전은 이제 제끼 놓고 서울 그렇게 부산 대구 서울만 한두 개씩만 내 테스트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이것을 깔아놓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팔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재산이있다 팔아야 되고, 그치? 이거는 뭐,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개최할 필요는 없고. 응?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응? 알았죠? 알았나 몰래요 지사비 지원 참 많아. 알어요 이제 자판 대기 목만 좋은, 좋으면... 목만 응. 좋은 뭐든목 좋은 데 갖다 내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커피숍 잘 되는데 갖다 내고 만화방 잘 되는데 갖다 주고 응. 어떻게 여기 그 뭐고? 미장군에 잘하는데 갖다 내고, 그중으로 뭐 갖다 술 취하면 돼. 그데 커피숍 잘 되는데, 그더으면 주인이 또 인기 좋아갖고 이러면두 대, 세대먹 놓을 거이거 공원 만 보러 오는데, 죽기 싫으니까. 음, 그 안에서 뭐, 어, 줄줄이 떼줄이 놀 수도 있지. 그,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불 풀어야 돼. 이렇게, 이 정도는 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판국인데, 답도 없는 것 같고 상담하 그거하고 사업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어?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뭘 상담을? 막, 그는 자기 능력이다. 막, 지금은 뭐, 줄선 사람 많고, 그건 자기 능력이다. 이거 갖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분위기는 더 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게 앱을, 이거 하면서 광고를 아마 빠르면, 우리가 앱 광고가 빠르면, 3월 초부터 광고를 하기 시작할 거야. 네이버 하고, 페이스북 하고, 해서 카카오스토리 하고 광고가 진행될지도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광고 해주고, 이 분위기를 좀 떼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에 그제. 거기는 먼저 이것이 샘플이 딱정착몇 개의 그거 리점이딱 정착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람. 자, 이긴이 투합되는 사람들 딱맞아갖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담하는데도 엄청난게 도움이 된다.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상담할 수 있다, 인자. 공부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할게고 아, 제발, 또. <웃음> 미치겠다. 누구마아는뭐 열불 낼지 있나. 팔방 다 팔방. 뭐? 저거는 대줬잖아